검수한박 법안이 폐기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그들에게 두평 크기의 아담한 방과 영양가 많은 콩밥 등 국가가 숙식을 제공해 줄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검수완박 법률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권한쟁이 심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국힘당과 같은 헌법상 규정된 정당들 상호간에 권한의 전부 권한의 있고 없음 또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유권해석하여 심판함으로써 각 정당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케 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하게 히 하고자 하는 제도 이것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이미 검수한박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 법안이 헌법에도 불합치하다는 것을 근거로 권한쟁이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헌재가 이 사건에서 다루게 될첫 번째 쟁점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소수당인 국힘당 의원들의 법안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에서 나열할 몇 가지는 헌재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이것이 인용되면 검수완박 법안은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물론입니다. 첫째, 법사위 민주당 소속이던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서 야당 몫으로 안배된 3명 중 1명의 안건조정위원의 몫을 차지함으로써 결국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고 이 같은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주 발의자라는 점 민영배의 행동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 행위 다시 말하면 민영배의 탈당이 진정한 의미의 탈당이 아니고 가짜로 탈당한 것임은 법을 추진한 민주당도 민영배 의원 자신도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과 국민 모두도 빤히 아는 사실로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위원을 여야 3대3 동수로 규정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형해화하여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의 위반이자 헌법 49조가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 에도 위배되는 속임수를쓴 것으로 이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법사위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법의 동일성을 잃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법사위에 올라왔을 때 반드시 거치도록 한 입법예고 공청회나 청문회 등 민의를 반영하도록 한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헌재가 다루게 될 권한쟁이 심판의 두번째 쟁점인데 헌법 재판소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사를 영장 청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에는 수사나 수사권이라는 직접적인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장 청구의 전 단계가 수사며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의 확신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4년 동안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이 단 한번도 헌법에 불합치 하다고 지적된 바 없으므로 검수 한박 법안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이번 권한쟁이 심판은 검수한박 법안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상의 위헌심사까지도 겸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수라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헌재 재판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을 마치 성직과도 같은 마음으로 수행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개인인 문재인보다는 전체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더 사랑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은 믿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목소리>